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녀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순 없는데요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여성분들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죠 그런데 내 남자친구는 요내 남자는 요 생각보다 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힘들어지거나 더 화가 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남녀의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를 조금 알게 되면 마음이 덜 아프지 싶고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있는 남성분들이라면 또는 여성분들이라면 서로 이성을 만나고 있는 분들이라면요 상대방과 내가 생각을 몰아가는 방식의 차이를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여성분들 입장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고민이 생기면요 그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생각으로 또그 다음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 생각은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수록 스트레스도 커질 거예요 불안한 마음도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알수 있는 건 없거든요 계속 생각만 하게 된다고요 하지만 그 생각은 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상당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데 이에 비해 남자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성분들처럼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닌데요 남자는 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자꾸 고민을 해서 그 결론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데 비해서요 남성분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여자처럼 고민을 해보기는 해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이 잘안 나오거나 애매한 상황이 되면 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요 에이 모르겠다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일단 뒤로 미뤄둬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거지 사실은 둘다 스트레스를 받고는 있어요 격하게 받는 것도 맞는데요 그러니까 남자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여자도 분명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여성분들은요.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이어가고요. 남자는요. 그 스트레스의 한계점에 도달하면 일단 뒤로 미뤄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요. 남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일주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성분들은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그 일주일 동안 내내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남자는요 월요일날 그 고민을 해보기 시작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일단 다음에 생각하자로 미뤄두고요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다시 한번 컨디션이 괜찮을 때그 생각을 또 해본단 말이죠 혹은요 월요일에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오면요 마지막 일요일까지 아무 생각을 안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굳이 끌고 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차이를 좀 이해하실 수 있으면요.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남자가 나와 같은 고민을 안 한다고 라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덜 아픈 것 같고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라 이해를 해보시면 조금 마음이 덜 아프실 것 같아요. 반대로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요 여성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생각을 이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약하다고 해서 혹은 나는 뒤로 미룰 수 있다고 해서 여성분들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라 노력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남녀의 생각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학창시절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에서 아주 큰 문제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너 몽둥이 열대를 맞을래? 아니면 A4 용지로 반성문 20장을 쓸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남성분들은 요 대부분 몽둥이 열대를 맞고 끝내려고 해요. 근데 여성분들은 요 몽둥이 열대보다는 반성문 20장을 쓰는 게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어떤 고민이 생기거나 그 고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끝내고 싶어는 해요. 그리고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거든요. 물론 마찬가지로 여성분들도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죠. 단지 두 사람이 해결을 하려고는 하지만 해결 방법이 없을 때그 방법이 없는 순간의 대처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라 건데요. 남자도 어떤 고민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너무 싫기 때문에 그 고민을 빨리 끝내고 싶어해요 물론 여성분들도요 그 고민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빨리 끝내고 싶죠 단지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그 스트레스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거니까 상대와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둘 사이에 시간을 좀 갖기로 했을 때 내가 덜 아프고 덜 힘들 수 있게 상대방의 생각은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남녀 사이에 생각해볼 시간을 갖기로 했고요. 내가 만약 여자라면요. 그 시간이 다하도록 내 남자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더 아파지고 슬퍼지지 않도록 남자의 생각은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좀 나을 것 같고요. 만약 내가 남자라면요. 내가 조금 괜찮다고 해서 내 여자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괜찮을 거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나보단 훨씬 아프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빠른 생각으로 다가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사랑하기는 하는데요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